<웃음> 오아 그렇게 싸워도 라미누나가 이길 텐데. 한 패님 한 패님. 예. 제가 영상 하 보내줄게요. 제봄대를 보여줘요. 오. 봄님 이건 보여주려? 둘이 만나게 해서 마 까는 거 찍죠. <웃음> 근데 아니요, 진짜. 때문에. 농담 니고 <웃음> 네. 진짜 라미가 이한 <웃음> 아, 패님 영상 보냈어요. 한번 봐봐요. 영상이요? 저거 펀치기계 치는 영상같은데 맞아요 왜 저런 소리가 나요? 펀치기계에서 <웃음> 쟤 봐봐 지금.. 와.. 쟤 거의 뭐.. 여러분 남성...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깝치지 마세요 오늘 맵은 여러분 생일 축하.. <웃음> 좀뜬금 없는데? 저기 혹시 누구 맞아요, 생일인 메, 사람? 야 아! 저요. 어 그래요! 라미 생일 축하 맵입니다! 이야! 이야! 며칠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! 저 9월 24일입니다! 10일 남았는데? 네! 얼마 안 남았네? 오 어, 좋아요!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나요? 저요? 출발! 조명! 출발! 조명! 출발 출발! 뭐야 이거 왜뭐 시작부터 뭐 막혀있는데요? 뭘 해야 되나 본데? 어? 이거 풍선을 음. 잡고 가야 되네 어? 음? 버튼이다 여기 버튼 여기 큐트 위에 어? 그러네? 그러면은 우리 중에 가장 큐트한 한팽이가 가서 눌러보자 저 아닌데요? 저안 귀여운데요? <웃음> 어떻게 올라가요 삼촌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미 <입이> 올라갔잖아 빗소리가 <웃음> 어 여기 케이크가 나왔어 생일 케이크 나온 거 땡이야? 어 응. 뭐지? 불을 들고 하야 되나? <웃음> 됐다 다 났니? 됐다, 어, 됐다, 됐다. 라미가 받아서 라미가 생일 주인공이니까 불을 붙이면 오! 아 g 야야야야야저 c 권저 u 권 e Pucina. Oh. Tosa, one, e s a one, Tosa, one, Tosa, one, Tosa, one, Tosa, o 다놔 그냥 단체로 고리 놓나 <웃음> 라미야 라미야 라미야 라미야 올려주세요 어. 라미야 그거 내 겨야 올려. 그거 내 겨야 라미야 <웃음> 아싸 우와 어. 형 공짜 왁싱이네 거기 빵댕이야 시에나 아, 빵댕이. 대뱉는 빵댕이 빵실빵실 빵실. <웃음> 음 올라와 어 신이 어, 엉덩이 빵실빵실. 빵실. 아, <웃음> 올라와. 음, 빗솔님 엉덩이. 한빵실한빵실 아, 아, <웃음> <한 빵실. 웃음> <웃음> 이거 여기 이거 어떻게 건너? 아 뭐야 이거 보면, 아, 뭐야? 이거 맵 개어렵네?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생일 맵 심지어 저장도 없어 저기 사이에 호되게 당해봐라 이런건가? 뭐 약간 생일빵 같은 개념인가? 그럼 생일 주인공인 라미님이 클리어하는걸로 합시 그러니까 그러면 <웃음> 라미가 클리어할때까지 아무도 퇴근을 못하는거야 <웃음> 누나 빨리 스팀 계정 넘겨 빨리 바보 <웃음> 모았다! 어 세이브 됐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 오케이. 와야 이런 맵에 세이브 없으면 진짜 그각이지 아내 음. 멋이 날라 아내 멋지다라. 나 분명히 여기 있다 멋지다라고. 응. 싫은데? 그럼 머리치... 딴거 잡을래. 됐다. 어, <웃음> 아 아, 머리 쳤는데 신짜딴거 <웃음> 잡을래. <웃음> 교체. 교체. 뭐야? 야 시에나 건너갔으면 저장 을 해! <웃음> <웃음> 음. 저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, 박사님?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장이 되는 겁니까, 박사님? 진짜 개킹 받게 하는 애들 다 모아놨네. 혼란스럽다. <웃음> <웃음> 혼란스러워. 어, 여기 또 퍼즐이냐, 이거? 아, 아니에요. 이거 견우와 직녀를 이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? 어? <웃음>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. 야 직녀야, 견우 저번에 딴 여자랑 술 먹던데? 아니. 와, 이 쓰레기 아니야? <웃음> 아, 아니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갑자기 과몰입은 이거? 트링크림 찾기 아니야? 연직녀세요? 어 그런가 어? 보다. 야 진짜 트링크림 있어 여기. 이거 문양이 여기 없어. 오, 없어졌다. 어, 왜 다시 없애아 미안. 해 그러니까 내가 누른 건데. 아 누른 거야, 아, 미안. A few moments later. 야 트링크림 찾기. 야저 위에 저거 점 하나 없는 거. 아유. 아니 저걸 어떻게? 아 아, 벽 올라야 돼, 이거. 어, 됐다. 됐다. 됐다. 열렸다. 네이스. 아이 에이, 씨. 이거 마 또. 비슬 위로 저 위로. 같이 아, 잘해. 아우, 정말. 어, 끝났다. 와. 와. <웃음> 어? 옐로우 보드포, 세이프티 보드. 이낫 서브젝트 2. 누가 영어 이따 위로 하래. 뭐이어어야 뜬다 어 뜬다 어내 어, 몸이 뜬다 어? 어 뜬다 내 몸이 내 몸이 뜬다 내 몸이 내 몸이 아 미친 캐빈님 저 알았어요 음? 화면 저기 가운데 시계 보여요 음저 시계가 보라색일 땐 보라색 구역에서 뜰수 있고 아 하하색하하하하늘색 구역에서 뜰수 있어. 야, 맵 제작자 하하는 사람들 다 사과해라. 제작자 천하데와맵 <웃음> 미쳤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. 가자! 와! 와, 파란색 내 죽는다. 버텨 버텨 버텨 버텨. 아, 뭐야 이거? 어? 연비 뭐야? 야, 현실 반영이야. 연비 날아가. 노란 블록 이용해야 돼, 이거. 음. 아, 어, 뭐야 이거? 아이이 야, 야, 야, 야, 이건 또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아나 미치겠네 <웃음> 빙빙 돌아가는 <웃음> 세정놈처럼 라미누나 공을 거기 넣으면 어떡하지? 아아 큐빈님 응? 음? 라미누나 사고친거 같은데요? 어? 왜요? 공 하나 컨베이어로 넣어버렸어요 <웃음> 네? 라미야 <웃음> 아니 이거 사람 못들어가요 야공 저기 물에 둥둥 떠있잖아 너뭘 만든.. 너뭘 만든거야 너, 뭘 만든 거야, 너. 뭐 만든 거야 이 자식아 누가 여기다 알을 두 개를 넣어놨죠? 접니다 어? 쌍란 <웃음> 아니 왜 쌍란. 왜 쟤만 알이 두 개지? 야 저거 진짜 아까 라미가 한 대로 컨베어에다 넣어가지고 씻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설마 <웃음> 어 깨끗해졌어 결국 공을 넣는 게 맞았네 누나 미안 그러게 맞았네 안미야 나왜 근데 우선에서 안 열리는 왜안 열릴까? 왜안 열리지? 세척해서 넣었는데? 설마 우리 잘못 씻었니? 그러면은 한 펜에도 한번 세척해볼까? <웃음> 아니 아니 저 <저는> 이미 깨끗합니다 <웃음> 라미야 너가 가서 이제 딱 해봐 얍안 잡히는데? 길을 잃었다 어? <웃음> 잠깐만 파이프로 쏙 들어가 버리면 잠시 파이프로 살짝 잘하면 들어가질 것 같거든. 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한편이 하는 것처럼 일단 왼쪽 손을 정돈을 하고 아. 어 대가리를 아 대가리를 아. 집어 아. 넣어서 하야 아. 아. 아, 아. 하이 그렇지 하이. 얘들아 어어 우겨 넣어 그 부벼 넣어 그렇지 시에나 이렇게 비참하게 해야 된다고?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대표님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 됐다. 들어왔다. 잘 잡아라, 신입. 잘 잡아라. <웃음> 아 <웃음> 지나가치로. <웃음> 무슨 무지개 길이 있어. 이거 그거네. 꿈속의 악몽이네, 악몽. 음. 음 그래서 뭔가 이제 악몽 퇴치를 하면서 이제 어, 좋은 일만 있어라, 약간. 오. 케빈 님, 제가 악몽을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. 저에겐 술먹은 알람이가 나이트메어였습니다 하오 술먹고 함 깽판 쳐 좋아?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치케빈 일로와 아오 뭔데 야뭐 미친 무슨 레이저포같은거 나왔어 치케빈 <웃음> 돼 아니 뭐레이저포같은거 <웃음> <웃음>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샤오미 어디다 뭘 쏘는걸까? 아! 어? 악령? 유령 유령? 아 악령 투치하는 고스트버스터를 따라한거네 이거 으좀 음. 제대로 조준을 좀 <웃음> 부사수! 부사수! 야! 뭐 하는 거야? 너 이씨! 너 이씨. 위로 각을 너 위로 이씨 올리려 이씨. 내가 위로 올리려 했잖아 그니까 맨날 위로. 너가 화장실 아줌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네가 화장실 <웃음> 아줌마 왜나그 <나왔냐? 웃음> 타위로 조조을 하니까 응? 오른쪽 버튼 있고 왼쪽 버튼 있거든요? 왼쪽 버튼은 고정이고 오른쪽 버튼이 발사야 됐나? 이거..이거..잠깐만 이건가? 아닌데? 아씨 너무 어려워 잡기 자체가 야 이거 연습해보자 어떻게든 들어봐 그냥 아랫면을 우리가 들어서 튕겼어. 튕겼. 어니왜 튕겼냐? 어이. 아 이렇게 어, 되면 고정이야. 뒤졌어. 어 뭐지? 어? 발상. 다음은 튕기나? 튕기나 본데? 뒤집으십니어나 튕겼어. 야왜 이래? 야한명한 명. 어머 어머 무서 무서. 워야 뭐야 야 여기 무서. 워야한 명한테 다 가는 거 같아. 얘들아 어? 구해줘. 야 무슨 목소리 들리냐? 안 들려. 무슨 추워? 어? 나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난안 들려 튕겼어요 고조감 튕기네 케빈님 응? 우리 둘이 남았어요 이렇게 된거 케빈님을 튕기게 만들어서 이걸 끝낸다 <웃음> <웃음> 어 내가 튕겼어 <웃음> 야 근데 연비가 튕겼어 나 끌고 가다가 야 무섭게 하지마 야 아무도 없어 여기 지금 우리 멤버가 나만 남았어 야너뭐 되냐 유령? 롤스로이스 팬텀 있어 응? 음? 뭐야 타지도 못하네 오. 왜 만들어뒀지? <웃음> 어잘 만들어놨는데 저 못타? 어 아니, 아니 뭘 잠시만... 하면 탈수 있지 않을까? 아저 뒤에 가서 해야되나 보네 점프맨 뭐 가가지고 이 정도는 세개 본데? 공을 잡아가지고? 거기다 넣으라는 건가봐 아 잡았다 어이것도 색깔도 자, 맞춰서 어어어 색깔... 어, 어, 어. 색깔들이 다르거든? 아 이거 포탈로 넣는거다 이거 이렇게 이거 가운데 누가 와줘야돼 그렇지 안 연비야 안 그래 안 연비야 안 그래, 안안 연비야, 안 그래. 아주아주 아자! 아아 그렇지! 아니, 역경을! 어 그렇지! 아니, 아! 자 시에나 시에나, 시에나! 시에나 우리 처음부터 왔다. 널 믿고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딴자 딴자 딴자 까몬 까몬 아니 순서대로 헤이 자식들아! <웃음> 꼈잖아! 내가 먹 그거 넣었잖아! 그거는 거기다 넣고 파란색 잡아서 넘겨줘 어! 안돼! 오! 오이씨! 캐리! 나이씨! <웃음> 혹시 자동차에 반응 있습니까? 어?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야, 안 펜이 운전대 주면 안 된다. 야, 이거 리무진이다. 안 아, 된다, 안 된다. 야, 이거 제발. 리무진이야 이거. 까만 <웃음> 레모젠 보면 꼼 말게 웃자. 야, 이차 서스펜션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꿀렁거려? <웃음> 왜 이렇게? 오, <웃음> 얘들아 본넷으로 놀라갈수 있어? 뭐야? <웃음> 아, 아 제발 야. 운전대 한 번만 잡게 해주세요. 깨주시... <웃음> 제발 됐다. 운전대, 운전대 한 번만 할게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캐빈님은 이걸 할수 있잖아. 아 잠깐만 출발하면 안돼 야야아야야야 아니, 아니, 아핸 아니, 아다아앞아뭐아고아는아우아지아아아아 아니, 아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야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잡아! <웃음> 자꾸 본내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와 <웃음> 자, 본내 쪽으로 한번 쓱 빨려 들어갔다가 나온다니까? 됐어 됐어, 됐어 됐어 됐어 좋아 가자 아나 맞았어! 안돼! 탈출! 안돼! 안 안돼! <웃음> 어내 생일 이야 이렇게 해서 혜빈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시에나 너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생일인데. 연비도 생일 축하해 고마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해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해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. 고마워. 불질러야겠다 불질러야겠다고? <웃음> 불질러야겠다 진짜 불 들고 다니고 있어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, 구독까지, 좋아다 따구, 부탁드리고요. 노바. 안녕. 음. 노바. 노바.